난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 나는 이렇게 해야만 했구나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왜?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우주와 나는 뭐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주와 나는 같다 라는 어떤 이런 식의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 어. 내 성장을 위해서 내가 창조하는 거야 우주는 결국 나기 때문에 내 성장을 위해서 어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어 저런 문제도 풀어보고 싶고 이런 문제도 풀어보고 싶어 그래서 나의 성장을 한번 음더 체험을 해보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성장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체험 필요하구나 나한테는 저런 체험 필요하구나 아저 사람한테는 이런 체험 나한테는 이런 체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정말 별거 아닌데 여러분만의 어떤 예민한 부분들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별거 아닌데 어, 남들이 생각할 때 충카님 왜 그런걸로 기분 나쁘세요? 나는 어, 기분 나빠. 그런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 주제인거야. 아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어이 사람이랑 나랑 뭔가 막 비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어 충카님 저는 저 사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마음들도 느끼더라고요. 우리 도반니들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공부 주제가 다르고 공부를 시작한 시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저마다의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소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습니다 자 대나무가 10년 동안 내가 대나무를 구경했어 근데 대나무가 요만한 상태에서 꼼짝을 안해 10년 동안 그 사이에 소나무는 쭉쭉 커갖고막 계속 커지는데 대나무는 꼼짝도 안해 17년을 봤어 꼼짝도 안해 그러다가 아 이제 포기할 때쯤에 갑자기 막 하루에 막 20cm 30cm씩 커갖고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어, 소나무보다 커져있어 그러면은 그뭐 누가 좋은 겁니까? 누가 잘한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소나무는 소나무의 속도로 큰 거고 대나무는 대나무의 속도로 큰 겁니다 그냥 저마다의 속도로 크는 거야 아니, 빨리 컸다고 해서 소나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대나무좀 늦게 한 번에 컸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되게 느린 것같아 되게 느린 것 같고, 어떤 사람 되게 쭉쭉 가 근데, 나중에 가서 보죠? 그러면은 쭉쭉 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샌가 방황을 하고 있고 어느샌가 나는 되게 느린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나 되게 많이 성장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반대로 나 되게 잘하는 것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이제 탁 시험에 빠졌는데 그게 잘안 넘어가죠 그러면 한참을 방황을 해요 근데 나보다 한참 뒤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갑자기 공부를쭉 나가 그냥 저마다의 속도로 갑니다 비교할 게 없어 요 그냥 난내 공부를 하면 돼 저마다의 과목이 다르고 저마다의 수준이 다르고 저마다의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내 공부를 하면 돼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변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변화 뭐 삶이 뭐얼마큼 바뀌고 내가 돈을 얼마큼 벌고 얼마큼의뭐 성과들을 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왜? 마음이 바뀌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건데 현상에 집착을 하면 은 현상에 집착을 하면 은 가장 중요한 마음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못해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자꾸 현상에만 집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조급한 마음은 뭡니까? 결핍이거든요. 결핍이 마음으로 백날 해봤자, 뭐가 창조가 됩니까? 결핍한 또 다른 뭔가가 창조가 되죠. 결핍한 뭔가. 어, 서두르지 말라고요 어, 네, 속도로 가세요. 거북이랑 토끼가 뜹니다. 땅에서는 토끼가 빠르겠지? 바다에서는 거북이가 빠르고. 저마다 의 어떤 빨리 가는 구간들도 있고, 어, 저마다 의 속도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속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거북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친구는 땅에서 빠르네. 이 친구는 바다에서 빠르네. 어 나는 돈에 대해서 좀 약간 편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대신에 돈은 잘하지만 이뭐 인간관계는 잘 못해 어이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좀 잘하지만 성격이나 이런 인성적인 문제에서 조금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사람을 대하는 거 어려워하는 것 같아 뭐 자기 사랑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저마다 힘들어하는 게 있고 저마다 잘하는 게 있고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더라고요 나는 자기계가 잘 되는구나 어, 나는 인내심이 좋아 아, 나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 어, 저마다 잘하는 게다 있습니다 어, 꼭 어떤 분야를 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만의 잘하는 게 있다고 아 나는 난딴건 몰라도 열정이 굉장히 커 그래서 다른 것들 커버할 만큼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의욕들이 있어 어, 그것도 다 여러분의 그 탤런트 아닙니까? 장점이고 저마다 잘하는 게다 있다니까요 어, 나는 오래 걸릴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네 나는 정말 느리더라도 매일매일 성장해 매일매일 나아가 저마다 그게 있다니까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겪은 편이라고 그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어,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고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고 정말 많은 혼란과 의심과 막 이런 것들 다 겪었어 그죠? 책에서 하지 말라는 걸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중칸님은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 나는 이렇게 해야만 했구나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왜? 아, 나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인데 도울 때 봐봐 여러분들이 전국 1등이야 공부를 하는데 전국 1등한테 가서 물어봐 어떻게 하니까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까? 했을 때 전국 1등이 아, 뭐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다보니까 그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거 뭐 공, 뭐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된단 말이야 그거 말고 공부를 정말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9등급 받았던 애가 응? 음? 전국 꼴등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대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 얘가 하는 말이 정말 우리한테 와닿거든요? 얘가 하는 말이 왜냐면은 얘는 공부하기 너무 싫을 거고 공부 정말 못했었고 근데 얘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되게 감동을 받고 아 나도 할수 있겠다 희망을 얻고 그리고 얘가 방황했던 곳에서 음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 나름의 어떤 장점들이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야 여기로 가면 넘어지더라 야 여기로 가면 마음이 좀안 좋아 야 여기로 가면 좀 힘들 수 있어 조심해 하고 그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 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실패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혹시나 저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 더 돕기 위한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 돕는다고 해서 꼭 저처럼 막 이렇게 뭐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면서 도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에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을 녹여내면서 할 수도 있고 저마다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는 것이 뭐다? 여러분들이 겪은 그 수많은 시간들, 체험들, 그리고 또 방황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속도로 가면 된다 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 빠르게 어딘가에 가는 사람이 있고 뭐 많은 걸 누리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마다의 어떤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다 옳다 다 완전하다 어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뭐 포기하지 않는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그런 그 짜를 봤어요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아니, 요걸 봤는데,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 자리 밑에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워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이런 걸 봤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꺾여도 그냥, 그냥 하는 마음이다. 꺾여도. <웃음> 꺾여도 그냥 해!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해! 이런 마음. 근데, 누가 있냐, 박영수 씨가. <웃음> 황경수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꺾여도 그냥 해라. <웃음> 꺾였으니까, 아유, 안 못하겠다가 아니라, 꺾여도 그냥 하라고. <웃음> 아 근데 이게, 야, 이거 명언인데? 어, 너무 명언인데? 야, 이생했습니다 보자마자, 야, 이거 정말, 야, 마음에 울림 있다. 어, 의외로. 어, 울림이 있어. 이거 좋은데? <웃음>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 봐봐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약간, 아, 나 꺾이면 안 돼? 아, 꺾이면 안 되는 거야? 아, 꺾이면 안 되는구나 아, 뭔가 아, 뭔가 막중한 책임감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웃음> 꺾여도 돼! 꺾여도 그냥 해! 아, 부서져도 그냥 해! 망가져도 그냥 해! 실패해도 그냥 해! 느려도 그냥 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웃음> 꺾여도 그냥 해라 꺾여도